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원래는 제 생일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을 가는 바람에 재료는 다 사놨지만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직접 만들어볼 건데 제가 또 치즈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 바스크 치즈케이크 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재료는 크림치즈. 물에야, 너는 물을 사용할 때에만! 크림치즈. 실온에 놔둬서 좀 부드러워졌어요. 먼저 크림치즈를 곱기 한번 휘핑해 줍니다. <웃음> 오늘 감성 영상 찍을라 했단 말이야. 오이가 없네. <웃음> 나한테는 감성 영상이 안 맞나 봐요, 여러분. 그 다음, 설탕, 소금. 그 다음, 생크림. 박력분을 채쳐서넣어주 그래서 so, 원래는 케이크 팬을 준비해야 되는데 피자 할때 샀던 팬을 준비했어요 케이크 팬을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썼더니 어디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호일을 깔끔히 넣다기보다는 숙여서 넣어줍니다 이제 반죽을 채에 한번 걸러가지고 부어줍니다 그리고 탕, 탕, 탕 해서 불을 좀 빼준 다음에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30분 구워줄 건데 한 20분 굽고 230도까지 올려줄 거예요.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지금 한 30분 정도 구웠는데 살짝 더 구워보겠습니다 위에만 열을 줘가지고 저는 약간 윗면이 카드 색깔을 원했는데 너무 부풀어 올라요 이따가 식힐 때 이게 꺼진다고 하는데 흠 5분만 더구고 나서 빼줄게요 꺼내서 이제 식힘망에 옮겨줄게요 한김 식혀준 뒤에 냉장실에서 5시간 이상 납둬줄 거예요. 냉장고에서 5시간 정도 있었거든요. 푸덕할까요 오, 그 부덕한 질감이 느껴져 색깔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. 제가 오븐 예열을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이렇게 딱 아, 완성됐습니다. 달라볼까요? 오! 들어가는 느낌이 꾸덕해요! 저 진짜 한 입만 먹으려고 했거든요? 한 입만 더 먹을게요! 제가 원래 한 입만 먹으려던 이유는 인터뷰와 촬영이 있어가지고 시식은 해봐야 되잖아요. 근데 진짜 그 필라델피아가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살짝 꾸덕함이 살짝 부족한 느낌? 계란 양을 살짝 줄이면은 더 진짜 완전 꾸덕할 것 같아요. 생크림도 조금만 더 줄이고 소금도 살짝 줄이고 해서 하면은 진짜 근데 너무 맛있다. <웃음> 이거 냉동실에 그대로 올려놓고 먹을래, 나. 일단 제 생일 아닌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이런 꾸덕한 치즈 케이크는 진짜 처음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. 이게 해요 이번에 끝나고 전주 오면 이제 다이어트 안 해도 되거든요? 중요한 촬영들이 없고 이제 그그 <웃음>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끝나고 와서 먹어야겠어요, 여러분. 흥분했어. 저는 내일 일정 때문에 빨리 자야 되니까요. 지금 새벽 12시가 넘어가고 네!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을 꾹꾹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댓글에 달아주세요. 구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같이 갈래? 난 어디든 좋아.